새해 새 희망을 기다리는 연말연시. KBS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뮤직 다큐 싱스트리트.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특별한 버스킹에 초대합니다. 63년 전 아일랜드에서 건너와 평생을 장애인들과 함께한 천누엘 신부. 그를 만나 높아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런가? 세계 속의 케이푸드 삼겹살. 한국인들의 그 삼겹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백종원의 미식회에서 푸짐한 돼지고기 한상 맛보시죠. 2020년 인류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헤쳐온 시간들을 영상실록을 통해 정리해봅니다. <목소리> 언택트 새해 맞이, 2021 새날 마중. 2020년 마지막 밤, 함께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합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남북, 한일 관계 등 당면한 국제 이슈를 점검합니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꿨을까. 코로노믹스 3부작에서 다가오는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KBS 1TV와 함께 새해를 맞는 특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말 연시 강력한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해맞이 장소를 포함해 서 전국의 관광 명소도 당분간 폐쇄가 되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에 주말쯤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